사도행전 강의 쉰한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강설한 후에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서 아는 일이지만 강설의 반응은 언제 어디서든지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사도에 의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명의 증거로 보이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여 멸망의 증거로 작용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의 요인과 인간 편에서의 요인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작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면에서는 순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늘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뭐다 믿음을 주시면 때가 돼서 복음을 받고 믿겠지. 이렇게, 이렇게만 여길 수 없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인간편에서는 그 절박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겨 가는 그런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그게 그, 그 말씀으로 인해서 와아이 안에서 참 주님 안에서만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어,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면이 성경에 아, 너는 가만히 있어도 믿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가르치질 않고요 <웃음> 너 열심히 네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만 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딱그 절묘하게 그, 그 유기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사실은 아, 이게 분명히 전제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이 세상에 사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죄로 말미암는 이 저주의 그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간 쪽에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를 이끄기시길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그거를 참,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뜻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는 일을 중심으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설은 이제, 뭐, 부활절 강설을 할 텐데,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설의 반응의 부정적인 면들 보도록 할 것입니다. <웃음> 성경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43절. <웃음>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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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신의 인도를 받아 진전되어 나가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도의 가르침과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일이 성신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 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해서 써나갈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측면에서 쭉 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과학적인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장되며 그 본래적인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가를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증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왕 되심을 널리 그 증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죠 성신이 입하이면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높이 되시기 전에 이제 보라지고 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또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가르쳐 주셨죠. 이제 그것대로 이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신의 능력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증거되는가.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인 구원이나 개인의 구복 강령을 위해서, 개인의 형통한 삶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주인으로 오셔서 그 다스려 가신다. 말씀과 성신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성신님의 오심과 그 인도와 그 결과가 주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 핵심적으로 단계적인 과정을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오늘 본문까지의 중요 구절들을 한번 다시 복습하는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높이 되시기 전에 약속하신 거죠.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2장 3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님의 약속에 대한 베드로의 해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약속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신이 오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뭐, 뭐,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이제 하니까 뭐술 취했다, 뭐. 그뭐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절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 32절에서 약속하신 그 성신이 임한 거라고 베드로가 그그걸 그,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 성신을 보내 셔서그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전 세계를 대표하는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다 보고 확인한 거잖아요. <웃음> 놀라운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큰 구속역사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8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사마리아 성신 강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기, 거기서 제가 읽으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신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신을 받는지라.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한 번도 성신 내린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이죠. 여기에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신 받는 이 일을 누가가 그렇게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의도 있는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부르심 이후에, 어, 온 유대가 성신의 위로로 든든하게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신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사를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 주는 거죠. 이게 <웃음> <웃음>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이루는 그런 성취의 사건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증거하시고 또그 일을 이루시는 내용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성신강림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 사건 속에서 그게 나옵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46 4, 4절로 46절까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신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신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 이방인, 그 고넬료, 그 가정에 성신이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 있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누가가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거 본지 얼마 안되는데 땅끝까지 나아가는 일에서 또 성신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사도행전 13장 2절로 4절에 그 써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위를 제가 읽으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신이 가라사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신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웃음> 땅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성신께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성신께서 임하셔서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누가는 이 서신의 1차 수신자인 베오빌로로 하여금 그가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써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차 오고 오는 교회원들 또한 그와 동일한 은혜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차서 있게 이 글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성신행전이에요. 성령행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 작정하신 대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이 대적하고 나타나게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건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웃음> 성신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온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성신 충만한 가운데 증거했고 그에 대한 결단을 요청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강설에 대한 반응은 계시가 완성된 이후 일상적으로 베풀어지는 강설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성취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제대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신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에서 획시적인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강설을 듣고 마음으로 변화되고 입으로 시인했으며 계속해서 사도를 쫓는 모양을 보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 일상적으로 이제 교단에서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강설되어질 때 나타나는 면들과 원리적으로 비슷한 면들도 있어요. 아까 설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증거에 의한 반응이 하나는 생명의 증거를 받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멸망의 증거로 받는 무리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그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복음이 증거돼서 여기서 딱 갈라져서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굉장히 표적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 오늘날은, 복음을 계속 듣고도, 이제, 지속적으로 살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갖고,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제 그, 세 사람의, 그 성격을 나타내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복음이 선포돼도 그냥 나중에 뭐 조금 더 있다가 아직은 내 형편이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우리는 우리는 오늘날 그런 복음을 받을 때는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서 복음을 받는 존재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사실. 아무튼 바울이 그 회당에 모인 무리들에게. 의식의 절차를 따라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계해서 가르친 후에, 복음을 선포한 후에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제 나갈세라고 본문 처음에 나오는데, 나갈세라고 표시된 이 묘사는 그 회집의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나갈, 때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폐회 전에 바울이 맡은 순서 부분에서 자기의 강서를 한 후에 나올 때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그, 이제,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이잖아요. 바, 바벨론 포로로 돼가지고, 뭐, 저, 뭐, 바벨론 포로 전에 아수르, 어, 에 그, 그, 침공 때북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가지고 또각 지역으로 포로돼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온 건 아니고 지역에서 그냥 유대교인들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각 지역에 회당을, 회당을 세워서 회당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회당 예배에는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의 예배를, 말씀의 예배. 그 지금 기독교 예배의 전신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의 예배 형태를 쥐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했어요. 그게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 회당에 그 비시디 안디옥이 그 로마의 제 2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그큰 도시였다고 했잖아요. 한 10만 정도 되는 인구. 살았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거기 지역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당을 꾸몄죠. 지금도 이제 유럽에 가면 그 유대인의 회당들이 남아 있어요. 저희가 한번 가서 구경한 적이 있는데 <웃음> 그 보름수인가 보름수에 가서 본것 같은데 우리가 <웃음> 보름수에 가서 거기도 이제. 그 유대인 회당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거기서 이제 바울 일행이 거기 갔을 때 거기 회당장이 청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에 대한 해명을 바울이 한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아 거니까 그 말씀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고 그것이 이제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가를 바울이 증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단을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예수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한 거죠. 그러 그렇게 해서 이제 그그강그 그그 강대상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 돌로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나무로도 만들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가 나갈 때로 표현됐다. 그,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그, 보면, 그, 그 뒷부분, 다음절에 보면 폐한 후에 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폐 전에 나올 때한 것이니까, 이제 강, 강대상에서 이제, 어, 복음을 증거하고 내려올 때야. 그때, 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청은 그저 지나가는 의미에서 인사 정도의 치례를 하느라고 청을 한게 아닙니다. RSV 성경에 보면 빌었다 라고 번역합니다. 거지가, 거지가 뭐 이렇게 동량을 구하듯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루터가 나는 거지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그런 표현도 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간절한 소원이 생성됐고 그것을 입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안식일에도 꼭이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은혜의 역사와 인간의 죄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 해결책 등에 대한 본질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그것을 그런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울 설교의 특징을 보면. 현장성이에요. 굉장히, 그, 바울, 설교할 때, 그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못 누리는 그런,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웃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그, 팀켈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목회자가 있는데, 그, 그분도 바울 신학의 그, 이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현장에 있을 때 복음의 은혜를 누려서 그런 간절함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주께서 깨우침을 주실 때 내가 죄인 됨을 알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듣게 되면 내가 간절한 소원이 생기고 그에 대한 더 진전된 그런 소원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생겨지는 간절함은 자신과 세계와 역사와 진리 등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없으면 결코 생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절박한 뭐가 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런 요구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절박시성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서는 생명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느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아주 간절한 것이 됐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 마음, 변화된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근원적인 요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성신께서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신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자들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자가 없습니다. 성신으로라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뭐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이 말씀을 지적인 말씀을 논리적인 말씀, 체계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나 이해돼서 그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그런 차원이 아니. 성신께서 깨우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나,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 깨우치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절박하게 아는 거예요. 성신께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조건 기계적으로 두들겨 맞춰가지고, 아, 창세기서부터 저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예수께서도 이 성신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그리고 16장 13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16장 13절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절박하게 성신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알수 없어요. 그냥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 오늘 또 듣네. 이거 아니고 또 오늘 또못 들으면 또 다음에 또 듣지 뭐. 이런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요내 안에 절박한 그 심정을 일으키신다 이말이 주님의 성 성신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또 그렇게 된 요인 두 번째로 이건 뭐 하나님 편에서 이제 이런 제이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 편에서는 어떤 그 요인이 있는가? 그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평소에 진리에 대한 관심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살아가는 건가? 어떻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 때문에 본분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짐승같이 살지 않고, 예? 그, 그 아주 정욕대로, 종로로 사지 않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그 본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까? 그거에 절박한 심정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렇다고 거기에 무릎을 치게 되는 거잖아요 <웃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간들의 반역의 죄에 대한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진 죄사함과 영생의 내용이 그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시사 문제라든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제 문제와 같이 지역적이고 부차적이고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늘 인간에게 상존해 있는 죽음과 슬픔의 문제, 자신의 존재 이후의 문제, 천지간의 역사적인 기원과 또그 과정의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어, 그 <웃음> 궁금 궁금증. 그런 것들이 을 평소에 늘 있어야 그 문제를 풀수 있는 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때 과연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내가 거기에 더,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는 절박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뭐, 뭐, 이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고, 지금 팬데믹의 상황에 전염병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백세 시대에 어떻게 살고, 이런게 근시한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인간이. 늘 상, 상존에 있는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죄인으로서는 풀어갈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그걸 다 아시고, 약속하시고, 그걸 진행하시고, 그리 고또안에 완성하신 그의 내용을 통해서 듣고, 또 그, 그 완성하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내용을 듣고 내가 그럼 교회 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걸 묻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던 말씀들이 은혜의 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웃음> 평소에 진리와 자신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듣게 될때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명예에 대한 이해득실에 따져서 당장에 크게 손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일단 유보하고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 내 이의 타상과 관련해가지고 당장에 뭐 크게 손해되지 않 오늘 적극적으로 바울의 강설를 듣고 다시 듣겠다고 한 사람들 이외에 일단 아무런 내색을 보이지 않는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라도, 할지라도 때가 돼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되면 가차없이 그동안의 싸움 부패함으로 진리와 그것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의 본질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해? 이렇게 대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진 생각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웃음> 이제 그게, 그리고 내그 지위를 흔들고 내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면 반드시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다음 주에, 다음번에 이제 자세히 볼 것이에요.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그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몸을 던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3자의 위치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현실적으로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만 따지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정도 수긍을 그 하지만 그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 거죠. 사도행전 그 24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벨릭스 같은 존재예요 24장 2절로 26절까지입니다 벨릭스가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이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그 안에 유대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복음을 듣는데 이제 거기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일 수어 없는 내부적인 요인인 탐욕 탐욕이 있는 거지. 탐욕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도 더 듣고 싶어 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적당히 기회를 보는 거지. 자기는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어떻게 받을 복음만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게 바울의 복음을 증거해서 결단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과연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사람의 사람됨을 구현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사람의 본위를 취해서 그 살아갈 수 없다.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웃음> 사실 자세하게 분류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볼수 있는 거지만 실상 이상의 둘은 한 통속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이나 잠시 뒤에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한 통속이다. 하나는 적극적인 회방자예요. 하나는 소극적인 회방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어디서든지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길가 밭같이, 또 돌짝 밭같이, 또 가시밭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과연 그렇다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것이 과연 생명의 말씀이 된 것을 자신의 인격과 사역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지그러고 기, 기회만 본. 이게 하나는 주범이라고 볼수 있고, 하나는 공범이 대적하는 사람은 주범이고, 공범은 가만히 이제 눈치 보는 사람. 진리를 들으면 과연 그것이 옳다하고 이전의 악한 모습을 되짚어보고 말로라도 그 진리의 인도를 인정해야 마땅한 것인데 침묵을 하고. 때를 따라 자신들의 그릇된 선입경과 전통을 무조건 고수하기 위해 진리를 배쳐가고 거기에 동조하는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웃음> 이것을 보면 자신의 것을 근본적으로 치우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가 설파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생명적인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생명의 증거로 될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1장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 아 그렇게 안 나타난 내가 바르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구원받아서 그 절박한 사람이 없으면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노아가 뭐 그렇게 120년 동안 그냥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가족밖에 겨우, 가족들 중에서도 나중에 더 변질되는 사람이 있지만, 구원, 그큰 구원을,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고도 또 함의 자식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그 그런 그그 절박함이 없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 종말의 날이 그렇게 온다고 그러는데 종말이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는 열려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열려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죠.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오늘 저녁에 부름을 받을지 내일 아침에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주의 자녀로서 참 근실하게, 절박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이에요, 내가. 내가 그큰 책임인. <웃음> 아무튼 그렇게 간절히 다음에 안식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여, 그렇게 부탁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은 폐회한 후에 적극적으로 많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입술로 표명한 고백을 보다 구체화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 유대교가 그 주, 주, 주류로 있는 사회 속에서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이거는 돌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게 과연 진리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그동안에 쫓아왔던 것들 다 내려놓고, 진짜 이 소수의 허접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이라도, 과연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죠.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그 매임에서 다 벗어나는 거잖아요.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사람으로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취해가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자유스러운 일 이걸 어떻게 보이는 것 때문에 포기합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맨날 양보하고 뒤로물론는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천지인 사회 속에서 그냥 눈치보며 살아가냐 이 말이야. 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진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봤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 드리고 계신 성신으로. 이 사실을 알면, 그,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싶고, 더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어떻게 눈치를 봅니까? 이거, 뭐, 내 것, 내 것도 내것 따지고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 구체적인 행동이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면. 그것도 이제 지금 당대의 역사 속에서는 사도를 중심으로 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앞에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이제 사도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 속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나가는 거예요. 이 소수, 소수가 무료, 모인 물이라도 여기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하면 내가 이 진리를 쫓아서 내가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하는 생각이 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경륜에서 벗어나서 신경륜 하에서 주님의 인도와 관련해가지고 사도와 연관성을 살아가야, 연관성을 맺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사마리아 교회도 그렇고 다 사도와 관련해가지고 그 성신의 능력을 힘입고 이후의 삶을 지도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도가 이제 교회 터가 되는 사람들,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8장 14절, 9장 27절.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이렇게 보면 다 이제 누가가 이 사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 반응을 보인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또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사건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 저 요한을 보냄에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9장 27절에서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때는 사도의, 이제 사도 직분이 이제, 제도화한 그런 시점 중, 정도 되는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이런 게이 직분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부부간에 저 부자간에 또 사회 속에서 어떻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가 그거를 에베소서에 쭉 써나가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기독교 사도의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대단히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전에 누렸던 삶에 대해서 부인하는 태도가 없으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게 소속된 소유물과 지위 심지어 생명까지도 벗어버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쫓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다죽이는 그런 시대 속인데 지금 사도의 말에 순복하고 더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그 예수를 쫓는 일에서 내가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조직으로 나타나는 수모와 박해와 수치를 기꺼이 감내하겠다 하는 거죠. 쫓았다는 것은 철저히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쫓던 유대교와의 인연을 끊고 주의 사도를 따르는 일을 하, 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지만 평소에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이런 변화된 태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소에 진리를 사모하고 찾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때를 따라서 그런 진리를 만났을 때다 버리고 쫓게 되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더군다나 주를 주의 사도를 쫓는다는 것은 한번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소원을 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굳건한 그런 믿음으로 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믿음은 생성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려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양육해 나가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아, 큰 교회, 뭐, 이름, 이름, 유명자한 목사 밑에서 그 내가 복음을 받아야 내가 안전하다.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것이 증거될 때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그렇게 자기의 모든 생활을 뛰어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십자가 반지 목걸이도 하고 뭐뭐 뭐 이렇게 뭐 넥타이 핀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지금, 당, 초대교회 당시 그 사람들이 보면, 그 십자가를 보면, 치를 떨만한 사건이에요. 이건 저주의 형벌이거든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이제 죽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죽겠다고 각오하는, 결단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가 부적이 아니다. 내가 그리또인이 됐다라고 십자가의 흔적을 내 심장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으로 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안에서 완전한 대로 온전한 대로 자라가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복음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 이 보잘것없는 사회 속에서 또 일해 가시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아뭐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아 어, 거기에 조금 사람이 반응을 보여서 나왔다 이 정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진짜 이 목숨을 현세적인 목숨을 다 뛰어넘는 그런 결단이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복음은복음은 복음은 우리를 그 시대에 갇혀서, 육신에 갇힌 것을 허용을 하질 않아요. 그걸 뛰어넘게 해요, 은이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낮아지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대로 성신을 보내셔서 그 자서있게 그 당신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 가신다. 그 충만한 대로 그 이끌어 가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그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당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좀더 있다가 좀뭐 기회가 되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라고 이 하는 날 동안 과연 내가 그 생명의 역동적인 복음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내 속에서, 그 주님의 뜻을 자꾸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래야 이분들이 보인 반응이 이해가 된, 이해가 되고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되는. 역동 성이 이런 역동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높이 되신 주님이 멀리 가져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신으로 우리를 아주 우리를 아주 피를 끓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